대망인거 알려줄까요? 수영이가 잘 들어줬는데 손 모으고 삼두 딱 키면 좋은데 이마로? 이마, 이마 아 호, 턱 이렇게 하는거예요 15, 15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막 무게 안, 안 높았어요 여기 있다가 이 상태에서 이제 이마를 열다섯 번을 해 삼두 쪽하는거야요네 삼두 쪽 하는거에요 아 신발이 아 미끄러진다아 네. 하고 하면 엄청 빵빵해져 삼두 키우는 데 짱이에요 보여줘요 예? 네? 아직 안 컸나? 지금은? 아 지금도 하면 있긴 한데 <웃음> 지금 가면 있긴 있어요. <웃음> 오늘 어 쌍커풀. <웃음> 오늘은 이제 수상식을 왔습니다. 지금 저는 워낙 많이 보러 가지고 부키를빼고 있어요. 많이 보았죠. <웃음> 많이. 그건 쌍커풀의 크기를 보면 알수 있죠. 이 편하게 사진 찍을 때는 네. 쌍꺼풀 이렇게 네. 오히려 두껍게 지면 더잘 나오던데 잘, 잘 나온다기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쌍꺼풀 찌한거 본인은 싫어하세요? 네 많이 뭔가 뭐라 그래야지 피곤한 척도 같아 <웃음> 어제 분식을 먹었는데 너무 약간 분식 자체가 이제 떡볶이나 그런 게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먹어가지고 부었어요 근데 운동도 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되게 6시에 먹었는데 6시 반에 새로 생긴 분식집을 갔는데 음. 다시 갈려면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핸드쿠인 이쪽 여기이 가면 되죠? 가자 네. 안녕 다녀올게. 어이 움직인다 렌즈가. 안녕.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김명수입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시상식에서 모든 좋은 가수, 배우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영광이었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으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김명수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인스피리 친구들 고맙고 우리 인피드 친구들도 <웃음> 얘기했습니다. 인피드 친구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꼭 얘기했으니까 하, 제발 그만 좀 얘기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우리 인피니트 친구들이 나중에 찾아보는 것도 좋아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나중에 보게 될 텐데 보게 됐을 때 다시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우리 약속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지 응. 사랑해 안녕